안녕하세요 초론공인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좀 전에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비공개로 돌리고 다시 올립니다 혹시 앞에 내용을 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하는 영상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어, 내용 수정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한번더 들으시기를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어, 죄송하게 됐네요. 조금 조정을 할게요. 어, 제목이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을 언제부터 하느냐는 거예요. 요 거주기간 기산일은 어, 일단 컨트리 2021년 1월 1일 이후에 1주택만 이렇게 해를 넘어온 분은 이거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 넘어왔는데 이주택이었어요 집이 두 개였는데 하나를 세금을 내고 팔았습니다. 얘를 팔든 얘를 팔든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적용이 안 되고 그냥 과세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과세로 판 그날부터 원래 다시 하나 남은 걸 2년을 보유를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되잖아요. 근데 요 2년을 보유만 하면 되는지 요 하나 남은 거를 2년 보유할 동안 혹시 만약에 여기처럼 조성 대상 지역에 있는 1주택이라고 하면 어, 거주 요건을 다시 지켜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거주 요건이 적용이 되는 여부는 어, 원래 취득대 기준을 일 보거든요. 어, 중과세율은 어, 요게 내가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어, 거주 요건 여부는 취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제 그 조정 지역일 때 취득했다 하면 거주 요건이 따라 붙어요. 어, 그렇게 붙는데, 음, 요 취득을 조정 지역일 때 취득한 그 집이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럴 때는 거주요건을 예전에 기껏 있는 거주요건 충족해놨어도 그게 다 소용이 없고 다시 2년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잘못 영상을 올렸다 싶어서 다시 올려드리는 이유는 아까 앞에 설명을 만약에 비조정 때 사서 한 10년 동안 거주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남은 지금 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 됐다. 음, 어, 이럴 때도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어, 내가 제일 처음 원래 집 지득할 때가 비조정지역에 있으면 이게 해당이 없고 어, 그걸 좀 수정해 드리려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밑에 내리면 요지는 이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어,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어,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앞에 거 팔고 하나 남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 보유기간을 기산을 하는데 음, 거주기관 역시도 보유기관처럼 똑같이 하나 된 날부터 새로 카운트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조정 때 샀는데 지금 조정이 묶였다 하나 남은 게 그거는 적용이 안 되고 옛날에 살때 조정 지역이어서 거주요건 충족 의무가 있는데 기껏 충족해난 거다 소용없고 한개된 날부터 샀을 때 조정이라서 거주요건 따라 붙은 거는 새로 2년 충족해야 된다 이 결론이에요. 질의 내용은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 취득 당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최종 1주택이 된 날이라면 앞에 거를 팔은 그날부터 그죠? 과세로 팔았다? 일시적 2주택은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과세로 팔은 요 주택 잔금 친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경우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1안과 2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1안은 보유 및 거주 기간 모두 새로 다시 카운트. 앞에 거 전부 리셋되고, 새로 거주도 시작해야 되고, 보유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까 취득 당시에 소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고, 비규제 지역이 있다. 그럼 이거 뭐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2년 살았다면 그대로 적용입니다. 그걸 틀리게 말씀드렸어. 제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어, 요렇게 질리한 경우에 요거는 어, 보유 및 거주기관 새로 기산하는 거에 위지질한 사람은 적용이 된다라고 답을 올려놨죠. 그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부에서 이렇게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2018년도에 4월달에 A를 취득하고 그 다음 달에 B를 취득하고 이건 비가세, 비가세 요건이 안되네요. 그죠? 그런데다가 A에서 전세로 옮겼어요. 그리고 해가 바뀔 때는 어. 넘어와가지고 B를 팔았으니까 2021년도는 A, B 다 있었죠. 어, A 하나만 넘어왔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는 A 하나만 넘어오면 A 제일 처음 산 날부터 그냥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해 바뀔 때 A, B 다 넘어온 상태에서 B를 팔았어요. 그래 A만 남았는데 이거 어, B 판날로부터 2년 보유하고 그리고 어, 거주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어, 물은 거죠. 어, 요, 요 글이 앞에 그 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그랬을 때 아까처럼, 어, 다 이제 거주까지 해야 된다. 요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 요거는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나 뭐 요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걸 전제로 답을 해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봐드리면요. 어, A, B,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집이 A도 있고 B도 있습니다. 근데 A 살 당시가 조정 취득 당시가 조정 지역이었어요. 조정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B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1월 1일 이후에 그때 매도를 하는데 과세로 매도를 했어요. 과세로 판 날부터 당연히 A를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되고, a n 거주요건을 언제부터 에 B 판날요 때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뜻인데 만약에 비소정일때 A를 샀다 그러면 요거는다 해당 안 되고 그냥 A 산 날부터 2년 거주했다 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현재 A 하나만 들고 해를 맞았다, 새해를 맞았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A 취득했던 그때 당시가 적용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승리다 되시죠? 옛날에 그 레전드가 딱그 케이스겠네요. 조정 지역 일때 어 레전드 입주를 시작을 했었어요. 어 그때 조정 지역 일때 샀고 그 이후에 비를 어뭐 대연산 구역을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대연산 구역을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걸 올해 매도를 했다라고 치면 레전드 이미 2년 이상 거주하고 어 그걸 전세로 세입자 한테 전세를 놓고 어, 뭐, 그 돈으로 만약에 대연삼을 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 그랬을 때 지금은 거주 안 하고 있어서 옛날에 충족해서 비과세 되겠지 이랬는데, 그거는 대연삼 판날부터 다시 레전드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레전드가 아니고, 어, 북부에 화면 가이드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북부는 최근에 조정이 묶였잖아요 근데 옛날에 살때 비조정 때 샀었어요 어, 그 상태에서 대연삼을 하나를 샀어요 대연삼을 팔았습니다 대연삼 판날부터 뭐 2년 이상 화면 가이드도 보유는 해야 되지만 어, 그거는 10년 전에 비조정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그건 그주요권을 새로 충족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가 좀 쉽죠? 제가 아까 앞에는 어. 비거주지역 비조정일 때 샀던 것도 지금 조정 때 팔면 거주요건 충족해야 되느냐가 헷갈려가지고 그 답을 막 헷갈려하면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시 싹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웃음> 올려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어, 비과세 되는 요건 보유만 하면 안되고 조정지역일 때 취득한 거는 새로 판날부터 거주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 기재부에 올려와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자료 제목이 문서번호가 어,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35번입니다. 1월 14일자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국세 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기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그거 들어가셔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낮에 질문 주신 분 중에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 1 플러스 1그 입주권을 사서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대체주택을 사면 해당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거는 대체주택 해당 요건 안 됩니다. 원 플러스 원을 사신 분은요. 예? 그것도 세금 중요하니까 참고하십시오. 혹시 듣고 계시다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